아 지루하다 아 재미없다 아 하기 싫다 아 의미없다 피자나 한판 시켜놓고 텔레비나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. 아. 피곤하다아 배고프다 아 재수 없다 아꼴 보기 싫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배추나 마시고 싶다 봤던 영화 틀어놓고 멍 때리고 싶다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어 늦잠 자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강백수 그리고 하원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